네, 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1부에서는 라즈베리파이의 기본적인 세팅들을 우리가 했었고요. 이제 이어지는 2부에서는 라즈베리파이와 픽소크를 실제로 연결을 하고 실제로 픽소크가 장착되어 있는 드론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명령을 전달하고 시동도 걸어볼 거고요. 실시간으로 드론의 기울기나 위치 등의 상태 정보를 한번 받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어떻게 드론을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재부팅을 한 상태로 지금 끝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연결이 안되 있는 상태고 다시 라즈베리파이에 연결을 해볼게요. ssh, 192.168.0.34 접속을 했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몇 가지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타가 나지 않도록 잘 보고 따라해서 설치를 하시고 혹시라도 또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치는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 상세 설명에다가 어, 같이 복사해서 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 apt get update를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수도 apt get upgrade를 합니다. 물어보는 거 y 해주시고요. 자, 업그레이드가 끝이 났으면 이번에는 파이썬을 설치하겠습니다. sudo apt-get install python3-pip 네, 그리고 sudo apt-get install python3-dev 그리고 sudo pip install 어, future 네 이번엔 sudo apt get install screen wxg tk l i b xml l i b xlts 그리고 sudo pip install pi serial 그리고 sudo pip install drone kit 자, 마지막으로 sudo pip install 마 install m a v proxy 자 이까지 설치를 했으면 모든 설치는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일단 라즈베리 파이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udo shutdown h now 를 치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자 라즈베리파이는 종료를 하실 때 그냥 USB선을 빼서 끄셔도 되긴 하는데 USB선만 그냥 빼면 은 종료가 되긴 하죠. 그래도 뭔가 프로그램이 어, SD카드에 기록을 하고 있는 도중에 꺼, 꺼져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자료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종료를 하기 위해서 어, 이런 식으로 수도 셧다운 이렇게 종료 명령어를 쳐주는 겁니다. 종료 명령어를 치게 되면 은 여기에 녹색 불이 깜빡깜빡하다가 지금과 같이 이제 녹색 불은 꺼지고 빨간불만 가만히 들어와 있으면은 안에 이제 종료 프로세스가 끝이 난 거기 때문에 이제 USB를 빼서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종료를 하고 났으면 이제 픽소크와 라즈베리 파일을 실질적으로 선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픽소크와 라즈베리파이를 연결하기 위한 선을 좀 만들어 볼 겁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 픽소크 세트를 보시면은 단품을 구매하신 분들 말고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는 분들 뭐 지피스랑 다 포함되어 있는 세트 있죠 세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보시면은 구성품들 중에 이런 선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ppm 인코더라는 게 하나 들어 있을 거예요 이거 생긴 모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요 6핀짜리 선 이거는 여기 텔레메트리 단자에 맞는 선이고요 예, 요거. 요, 요 선의 선을 쓰는 건 아니고 요 핀에 핀, 예, 소켓 요것만 사용할 을 겁니다 그리고 bpm 인코더에 있는 요 전선들 요것 중에서 몇 가닥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 요거 소켓을 쓸 거기 때문에 칼로 여기에요 칼키를 약간 살짝 들어서 예, 살짝 들어서 예, 살짝 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빼면은 핀이 빠지죠 이런 식으로 예, 소켓이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여섯 개를 다 분리를 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요 소켓이 하나 생겼고요. 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치워놓고 그리고 요 PPM 인코더에서도 이 선만 쓸 거예요. 예, 선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까만 선 그리고 빨간색 선 그리고 주황색. 녹색 이렇게. 꺼냈고 그리고 네, 빨간 선, 까만 선은 이흰선이랑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안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선 이렇게. 이부분이이 부분 어차피 빼내면 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올려서 빨간색 선을 빼고. 까만색 선도 빼고 이것도 녹색 선 빼고 주황색 선도 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네개의 선과 그리고 소켓 두개 그리고 흰색 소켓 하나 이렇게 일단 사용을 할거예요자 방금 뽑은 것들 가지고 이제 선을 만들어 볼게요 까만 선 하나에다가 제일 끝에 제일 끝에 검정색 선 검정색 선 이렇게 딸깍하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색 그리고 주황색 자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한개 남은 거에다가 빨간색 선을 연결할 겁니다. 끝에다가 빨간색 선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피네더에 이쪽에다가 꽂아야 되죠? 요쪽편 헤더에 제일 왼쪽에 빨간색 요건 아까전에 한번 뽑았던 헤더이기 때문에 손꼽고 나서 손톱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예, 플라스틱이 약간씩 들려있기 때문에 그냥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손톱으로 요 살짝 누른 다음에 손으로 살짝만 한번 탁탁탁 당겨보세요 빠지지 않는지 예, 안 빠지게 잘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 빨간색 옆에는 주황색 그리고 그 옆에 녹색 그리고 까만색은 제일 끝에 이 꽂아줍니다 자 그러면 요런 배선이 완성이 됩니다 자픽소크랑픽소크를 통해서 지금 제가 전원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원 커넥터를 만들었구요 요거를 하나는 이쪽 어, 편은 픽소크의 텔레메트리 단자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반대편은 라즈베리파이에다가 연결을 할거요요 빨간 선을 끝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쪽 편에 지금 연결이 된 겁니다 가에 그리고 이쪽 편에 한칸 띄우고 한칸 띄우고 이렇게 까만 선 녹색 선 주황색 선 이렇게 되게끔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고 어... 지금 이렇게 연결한 거는 제가 다음에 픽 소크에다가 전 USB를 꽂아가지고 라즈베리 파이에 바로 전기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지금 어, 픽 소크를 이렇게 본체에다가 아예 연결을 해놓지 않으신 분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USB 이렇게 예, 저 텔레메트리 케이블을 만드시면 되고, 혹시 지금 이 화면같이 드론 프레임에다가 픽 소크를 이미 조립을 다 해놓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픽소크를 통해서 이 5V 전원이 들어가서 라즈베리파이에 전원이 공급이 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테스트용으로 쓸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운영을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 라즈베리파이에서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픽소크가 다운이 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자 요거는 요거는 5V B 시선입니다 지금 여기 전원 어, 이 드론의 전원에서 5V짜리 BC를 따로 하나 장착을 한 거고요. 여기서 지금 5V가 나오고 있는 거죠. 외장으로 나오는 5V를 가에맨 끝에 한칸 띄우고 그 위에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밑에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세가닥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예, 세가닥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서 까만 색선은 따로 뺀 겁니다. 까만 색선을 빼고 녹색선이 아래로 가게끔 그라운드 쪽에 붙게끔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방금 뺀 까만색 선은 주황색 선 옆에 이렇게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usb 케이블이 없어도 어, 드론에 전기가 들어가면은 라즈베리파이에도 전원이 들어가게 되어있죠 이 빨간색 선은 사용을 안합니다 나중에 그냥 해둬서 빼버리시면 되고 드론에 전기를 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드론의 배터리를 연결하면 라즈베리파이에도 전원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은 앞에 선 만든 것 같이 그냥 라즈베리파이와 픽소크만 연결을 해서 그렇게 예, 그렇게 테스트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배선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해서 픽소크를 한번 컨트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드론의 네,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예, 픽소크에 USB를 연결합니다. 라즈베리파이가 아니고, 픽소크에 USB를 연결합니다. 픽소크에 연결을, 연결을 하셨으면, 이제 미션 플래너를 실행을 하셔서, 미션 플래너에서 예, 픽소크에 한번 연결을 해봅니다. 자, 제대로 연결이 됐으면, 이렇게 드론을 움직여보면, 은 네, 미션 플래너에서 화면이 움직이는 게 보이겠죠. 자, 이제 라즈베리파이와 빅소크가 제대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터미널에서 라즈베리파이에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s s h 파1 2 1 6 8 0 3 4 비밀번호로 치고 들어가면 은 일단 라즈베리파이에는 현재 무선 접속이 됐고요. 라즈베리파이에서 픽소크로 제대로 접속이 되는지 한번 통신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브프 o x y p y 마스터는 슬래시 dv 슬래시 ttymama 0맨 끝에는 숫자 0입니다. 이제 엔터를 칩니다. 자 엔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뭐가 많이 올라오죠. 자, 이렇게 뭐가 많이 올라오면은 통신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충 조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음, 디텍티드 베이클 자, 음, 뭐 베이클이 이제 인식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모드는 스테빌라이저다. 지금 베이클의 펌면은 어, 아두콥터 4.2.3이 올라와 있고 프레임은 쿼드X다.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값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스테빌라이즈라고 프롬프트가 뜨고 있는데 이 프롬프트는 현재 이 드론이 스테빌라이즈 모드에 있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즈라고 프롬프트가 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한번 픽소크의 모드를 바꿔 볼게요. 지금 스테빌라이즈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모드 가이드 가이디드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모드가 가이디드 모드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커서도 예, 프롬프트도 가이디드 모드라고 프롬프트가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은 지금 방금 우리가 라즈베리 파일을 이용해서 최초로 픽스워크에 뭔가 명령을 하나 내려 본 거죠. 자 다시 한번 스테빌라이즈 모드로 바꿔 보겠습니다. 모드 스테빌라이즈 치면 은 다시 스테빌라이즈라고 프롬프트가 변경이 됐고 미션 플래너에서도 스테빌라이즈라고 모드가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드는잘 바뀌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한번 시동을 걸어볼게요.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암, 스로틀이라고 치면은, 시동이 걸리는데, 지금은 시동이 안 걸립니다. 보시면은, 디사운드 뜨고, 페이세이프 뜨고, 라디오 페이세이프 뜨고, 뭐, 온갖 에러들이 다 뜨죠. 어, 왜냐면 전 지금 조종기도 안 켜져 있는 상태고, 조종기를 아예 갖고 오지도 않았네요. 그 상태에서 지금, 어, GPS도 안 잡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여기, 구성에 들어가셔서, 표준 매개 변수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는 여기 암 체크가 올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기본적이고, 어,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픽소크 세팅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신 분들이라면, 올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세이프티 스위치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모든 체크를 다 해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체크를 다 해제를 하면 은 시동이 걸리기 전에 뭔가를 체크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제를 한다는 얘기죠. 안전장치들을 전부 다 해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테스트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어, 이 전부 다 사용을 해야 되겠죠. 하드웨어 세이프티 스위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장. 그리고 여기에 찾기 들어가서 SW라고 검색하시면은 스위치, 세이프티 예, 아밍 스위치가 있는데 요것도 기본값은 이너빌이라고 되어있는 겁니다. 요거를 디세이블로 바꾸고 기록을 해줍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스로틀이라고 치면 은 암드라고 떴죠? 암드라고 떴으면 은 시동이 걸린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드론을 가지고 있다면은 드론에 모터가 돌아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모터가 돌아가는 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암스로 틀려고 치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모터가 돌아갑니다. 모터가 돌아가는 게잘 티가 안 나네요. 그죠? 자, 지금 모터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 조금 있으면 자동으로 모터가 돌아가는 게 멈추고 디스함이 되는데 원래 조종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5초 있다가 디스함이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어, 이상하다 왜 시동이 꺼지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되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컨트롤 Z 키보드의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라즈베리파이의 원래 화면으로 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파이썬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no.fix.py 어, 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따라잡읍시다. 크 r o m 어, 파이썬 코드입니다. 제가 지금 파이썬 코드를 짜고 있는건데 사실 저는 파이썬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파이썬 해본 적도 없고요. 요번에 요픽소그 강좌를 하면서 처음으로 파이썬이라는 걸한번 만져봤습니다. 전에 다른 프로그래밍은 몇 가지를 할줄 알지만 파이썬 자체는 처음이기 때문에 익숙하지도 않고 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하다가 뭔가 에러가 난다면 은 저희가 지금 설명하는 걸 따라 하는데 뭔가 에러가 난다면 은 인터넷에 서 먼저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셔도 전잘 모릅니다. 자 드론 킷이라는 것을 임포트를 한다는 건데 드론 킷이라는 거는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어, 제어 코드를 제어 코드의 집합을 얘기를 합니다. 자 드론킷 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드론킷파이썬.readthedocs.io 이쪽에 들어가시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드론킷 자체에 대한 상세한 구문, 사용하는 방법, example, 어, 코딩 요령, 그런 것들은 이 사이트를 참고를 해주세요. import time import socket import math import rse 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일단 import로 다 했고요 이제 함수를 하나 정의하는 거죠 connect my copter 자 connect my copter 어, 나의 드론에 연결하는 코드를 하나 저는 방금 탭을 친 거고요 파이썬은 탭을 치거나 또는 이렇게 띄어쓰기 4개를 하거나 해가지고 어, 특정 함수 안에 있는 내용 뭐 그런 것들을 구분합니다. 우리 저와 같이 예전에 프로그래밍을 배우셨던 분들은 C나 뭐 그런 것들을 하실 때는 전부다 중괄호를 열거나 닫거나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죠. 특정 함수 내에 있는 것들을 어, 실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파이썬은 그런 식으로 안 돼있고 띄어쓰기 4칸이나 아니면 탭을 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하는데 파이썬 에서 추천하는 거는 띄어쓰기 넥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직 부족하지 않아서 그냥 탭으로 치겠습니다. 자, 연결하는 코드만 적어보겠습니다. 메 a k e 은 connect, connect dvdtyma0 요거, 요거 숫자형입니다. 숫자형. w a i 레 ready는 true. 자, 연결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죠. 아우드는57600 시리얼 통신은 57600의 속도로 통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 어전. 프린트 글로 이용하지 않고 음, 애티튜드. 앞에는 어, 이 드론의 버전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뒤에 거는 이 드론의 현재 자세를 출력을 해라 라는 얘기죠. 자, 그냥 제대로 접속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턴, 리클, 자,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저장을 할게요. ctrl s 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ctrl x 를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이제 방금 저장한 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python fixtest.py 자 라즈베리 파이가 픽소커에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접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자, 연결됐습니다. 버전 떴고요. 버전, a p m c 터 p t e r 4.2.3, 그리고 attitude, 현재의 기울어져 있는 pitch, y roll, 각도를 한 번씩 출력을 해주고 end of script라고 잘 떴죠.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이 화면이 안 나오고 뭔가 이상한 에러가 떴다면 은 오타는 겁니다. 오타가 아닌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제 접속되는 건 했기 때문에 다시 방금 전에 작성했던 파일을 열어봅니다. nano-fix-test.py 작성했던 파일이 그대로 열리죠. 이번에는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def arm 이런 걸 하나 만듭니다. print try arming arming을 시도합니다. time sleep 이 연결하고 나서 2초 정도 있다가 try 네, arming하고 나서 2초 정도 있다가 arming을 시도를할거예요 에이클 바로, 시, 바로 아미를 시동하니까 잘 안되더라구요. a r d true 이렇게 하면은 자, 시동을 걸게 되는 겁니다. 베이클의 시동을 걸어라 라는 얘기가 되는거죠. while 에이클 a r d 는 false 자, 만약에 시동이 안걸렸다면 print waiting for a 자, 시동이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워주고요. 슬립 1초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프린트 자 이렇게 어, 한칸 벗어난 거는 이와일문을이 와일문을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와일문은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은 요거를 무한적으로 계속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동이 걸릴 때까지 요세 가지 줄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시동이 걸렸으면은 요세 줄을 벗어나서 다음 줄을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print b a k e l 암 is now under 자 시동이 걸렸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모터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오마이갓 props are spinning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모터가 돌아가는구나! 라고 메시지가 나오게 그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return. 네, non을 return을 시켜주시고요. 요거는 그냥 주석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연결을 하고 나서 이제 암 방금 위에서 여기 우리가 정의했던 요암 요거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오마이갓 브롭사 스피닝 이라는 요 말까지 보게 된다면 은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린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 그리고 종료 컨트롤 X 이제 방금 작성한 거를 실행을 해봅니다. 파이썬 픽스테스트.py 다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어, 어... 에러가 났네요. name uh, is not... 자, name is not... name is not... 33번... 아... 아... 이 오타를 났네요.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다시. 여기에 arm을 시켜야 되는데 r 을 했네요. Arm, arm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이 부분에 오타를 냈습니다. 다시 저장 종료 실행 python f i x text.py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 오타를 내면은 몇번째 줄에서 어떤 오타가 났다 라고 다 알려줍니다 보니까 보면서 이제 그 줄의 오타 내용을 고치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APM 컵터 넣왔고 Waiting for drone to become armed 그리고 Waiting, Warning, Warning 막 뜨고 그리고 Vehicle is now armed. 자, Oh my god, props are spinning 이라고 떴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엔도 s 브스크립트 뜨면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모터가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었으면은 모터도 방금 전에 잠깐 돌았었을 거예요. 어, 시동도 걸렸었을 건데 어,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이번에는 미션 플래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은 디사운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잠깐이나마 시동이 아마 걸리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접속이 됐고. 자 암드 이렇게 떴죠? 네, 이런 식으로 시동이 잠시 걸린 것을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이제 몇한번더 해볼게요. 다시 그 파일을 열어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어, 자세를 계속 보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a c l on attribute attitude 그리고 f 드 to the 너죠 셀프 네임 i s no self n 자 여기까지 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while true인 상태에서 뭔가를 밑에 집어넣게 되면은 그냥 무한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 무한반복을 시키는 건데, 뭐를 무한반복을 시키냐면은 attitude listener를 무한반복을 시키는 거죠. attitude listener는 이 부분이죠. attitude listener. attitude listener 이요 부분은 요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한반복을 시키라는 건데 프린트, 출력을 하라는 거죠. attribute가 뭐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재 이픽크의 자세가 뭐다라는 거를 무한으로 그냥 계속 출력을 해주는 그런 코드인 겁니다. 자, 그 부분인 거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Ctrl S, X 다시 Python fixtest.py 자, 시동을 걸고 자,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Attitude, Attribute, Is 해서 쭉쭉쭉쭉 나옵니다. Pitch, Yo, Roll 값들이 쭉쭉 나오는데 그게 현재 요 픽소크의 실제 기울여지면은, 네, 기울이는 값이 저렇게 변화가 돼서 수치로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피치 부분 한번 볼게요. 피치 지금 0.1, 0.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기울여 보면은, 앞으로 기울여 보면은 0.6, 0.7 쭉쭉쭉쭉 늘어나는 게 보이죠? 자, 다시 뒤로 당겨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0.6, 0.7, 0. 0, 0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픽스워크의 현재 상태 값을 실시간으로 쭉쭉쭉 쭉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불러온 거는 빅소크의 기울어진 값을 불러온 건데 이것뿐만 아니고 GPS상의 현재 좌표, 뭐 상대 좌표, 절대 좌표, 아니면 지금 현재의 속도라던가 얘의 헤딩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전부 다 불러올 수가 있겠죠. 불러와서 불러온 값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뭔가 특정 미션을 수행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어떤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파이썬을 이용을 한다면은 아마도 영상 인식 부분에 제일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영상을 인식하는 방법 저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이썬에서 뭐 특정 물체를 따라가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짜서 빅소크에다가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빅소크의 현재 값을 불러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거는 그냥 예제 코드를 보여드린 거고요. Ctrl Z 를 눌러서 종료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각 코드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드론 키트 사이트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퀵 스타트에 보시면은 드론 키트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식으로 뭐 헬로 드론부터 이용을 해서 상당히 잘 나와 있고요. 자, 저는 지금 실제 픽소크를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예, 어, 라즈베리파이랑 픽소크를 실제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건데, 드론킷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은 드론, 픽소크를 시뮬레이팅을 해서 가상의 드론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코드를 짜는 그런 방법들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짤 때는 가상의 드론을 이용해서 짜고,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픽소크에 유선을 연결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렇게까지 한다면 픽스워크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드론을 자동화시키고 제어하는 방법의 기초 부분은 전부 다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파이썬 코드를 내가 얼마나 잘짤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파이썬 코드를 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개발자분들이나 공대생들은 또는 대학원생들은 자이 내용을 보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만 해왔던 드론을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저도 지금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조금 재미가 있어서 몇 가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또 뭔가 더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제가 배우게 된다면 다시 또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